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팬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심동구 네. 자유국 TV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자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오늘 돌아왔습니다.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동님. 예, 예. 그 큰일 났습니다. <웃음> 빵꾸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빵꾸가 났습니다. 안보가 <웃음> 아, 뭐 빵꾸 난게 아니고요. <웃음> 통째로 빵꾸 났어요. 그니까 예. 안보 뭐다 뭐 그렇게 느끼지만은 예. 이거 뭐 빵꾸 안난 데가 <웃음> 없습니다 지금. 꽃시그 고장이 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삼척항에이 간첩이 지금 북한군이 군복 입고그것 특수부대 그뭐 폭풍 군단인가요? 그쪽에 간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냥 어선을 타고 그냥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육상에 내려가지고 밧줄로 배 묶고 그러고 뭐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뭐 누구한테 자기 가족한테도 전화도 하고 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경찰도 모르고 해경도 모르고 뭐 저기 군 해군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웃음> 그럼 이 사람 도저히 아는 게 뭡니까 도저 <웃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뭐 연일 지게 예. 처음 발견된 게 예. 6, 6월 15일이잖아요. 예예. 그것도 뭐 군이나 경, 경찰, 예. 뭐 우리 우리 공문 발견한 게 아니고 삼식항 예. 어민이 예. <웃음> 일하다가 <웃음> 우연 보니까 새벽에 예. 이 삼백 하나 들어와 있다니 예예. 말이야. 그리 어민이 모른 것도 아니고 그. 네명 중에 두명이 육지에 예. 내려가지고 예. 핸드폰 빌리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핸드폰 필지 이상하거든 보니까 새벽에 예. 그 3차 강의 저 의미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대공 용입점을 의심을 해서 예. 112에 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전까지는 예.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해군도 모르고 예. 해인도 모르고 예. 육군도 모르고 뭐 그냥 어? 완전히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예. 방귀가 완전 히 뚫린 거죠. 그, 사실, 네. 그,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이, 왜냐면, 그 동네 다니는 배,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뭐, 어느 음인지, 사람들 얼굴 다 알거든요. 저지, 저배 보면, 저게 누구 배인지 다 알아요, 그분들. 근데 네. <웃음> 못보 처음 뭐 아니, 근데 거니까. 6월 15일이요. 에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음역 6월 15일이 제가 생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웃음> 양력 6월 15일이잖아요. 예. 그날 제가 특별한 뭐가 있었는데, 네.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26일이죠. 네. 예. 11일이 지났어요. 예. 예? 아직까지 그게 돼. 정부에 공식 그게 없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 근데, 근데 지금 지금 예, 현재까지 쭉 그냥 드러난 거면 해도 예. 6월 10월 새벽에 해경이 예. 그저 보고를 쫙 청와대부터 뭐 국정원 예, 예. 합참뭐 해군, 해군 작전사령부 까지 관련 부서에 전부 다 보냈단 말이에요. 예. 상황보고를.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는 6월 17일 날 처음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예, 예. 국방부에 그럼 예. 이틀 후에 했는데 예.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예. 이틀 후 했는데 가만히 알고 있는 지금 거짓말이야. 그런데 하... 6월 1 0일 오전에 예.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예. 합참 그 제가 합참과장을 그부 했으니 까잘 알죠. 예. 합참 방카에서 대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소상하게 다알 돼. 그리고 해경보고서가 이미 언론에 다 공포가 됐잖아요. 예, 예. 그 점을 할수 없는 빼도 먹도 못하게 사실 이다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예. 계속 청와대는 거짓말하고 국방부 거짓말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하고 예. 국방부장만 나고 완전히 따, 딴 나라 예. 자기는 전혀 관계 없고 국방부장 전혀 관계없이 밑에 사람이 잘못한 예. 경계 잘못으로 예. 조사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금 그~ 저~ 상황이 생긴 이후로 1일 일이 무려 지났는데도 예. 계속 정부가 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 아니 그데 합창 저, 예 그...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완전히 예. 지금 저~ 이게 저~ 이거 실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도대체 이게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정부에서 종합 조사한 거를 발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제가 저 경고를 하는데요 음. 사실대로 잘못 잘못한 대로 음. 예? 조사 결과를 바, 발표를 하, 하셔야지 예. 또 이번에 조사종합조사 조사 결과가 거짓말에 섞여 있으면요 음. 정권의 위험이에요 정권의 위험이에요 저는 이저 북한 어선이요 예. 어, 출항지가 예. 그한 환경북도 어, 경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성이라는 아, 바다, 바다 도안낀 아, 데는 데랍니다. 거기서 넣아가지고 청진에서 배를 타는 모양이에요. 아... 굉장히 낯선 데데 하여튼 경성에서 9일날 출항했다. 해경 최초보고는 6월 5일날 출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언론 발표할 때는 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9일 출항해가지고 15일 새벽에 3층 항에자리으로 들어와서 예. 발표될 때까지 그 이틀에 또 발표할 때까지 꼬둠이 예. 크지 말이에 이게, 예. 청와대도 거짓말, 국방부도 거짓말, 합참도 거짓말, 예. 뭐, 행행도 거짓말. 예. 모든 게 거짓말이고, 예. 어, 전, 그, 야당에서, 제일야당에서 뭐, 행지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이람대 사령부는 상부 지시로, 그 출입 자체를 허가를 안 시키셨잖아요? 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옛날 그,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 야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자격으로 예. 다 갔어요. <웃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뭐3일 전에 허가를 받에 그 그런 절차 그 사람들 했는지 나를 확인이안 되지만은 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뻔한 얘기고 예. 불리하니까 예. 지금 이제 그짓말이 계속 지금 꼬이고 가니까 지금 안 하는데 음. 정말 오늘 내일 그 발표하는 거 정말 그 자리에 됩니다. 제가 저 이거 저 이, 이 발표마저 사실을 감추고 말이죠. 예. 그 미봉하려고 이저 이 꼼수를 부리다가는요. 예.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요, 인, 그, 이 분노가 인기점을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하시는 거 정권은. 뭐 신중할 것도 없고, 예. 정직하게, 예. 사실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예. 대통령이 잘못했다. 야 나는 이, 이이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예. 이 출한지는 한국 뭐 경성이 아니고, 예. 출항 광고는 문재인 항이라 이거야. 왜 <웃음> <문재인은> 문재인 항이래. <난이도 웃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인생에서부터 출발했던 거라니까요. 그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예. 이번에 해외순방가서 연설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한은 500년 역사상 5오년 역사상 예.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음. 6.25일 안 또. 그런데 그저께 또6나일 날은 6일 전날은 화대에서 그 그참전용사 불러가지고 격려하면서 남침이다 남침이라고 <웃음> 처음으로 또 인정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자기 입으로 북한의 유교 남침이라고 인정한 게 처음이래요. 예, 예. 또 그걸 대통령이 남침을 인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또 <웃음> 보도를 하는 거야.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예. 당연한 음한 사실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인정을 안 했다는 이거 현재까지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저걸 음. 그다음에 저로 규정을 안해조적에다 예. 빼라 하니까 예. 국방 백세에서도 빼고 국군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서도 조직이나 걸 통째 로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군은요 예. 갱를할 대상이 없다니까 조적이 음. 없어요 공식 문서에 다 빼버렸단 말이야 누구를 대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평화가 다 왔다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다 왔고 그는 평화의 둘레길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휴전선에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지금 막 걸어다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919 작년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정책을 하지 마라 예. 다 합의했잖아요. 예. 그 북한은 경계 감시할 필요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예. 인식이 예. 그 다음에 지침이 예. 또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네. 어, 그런 지침이 내려가고 또 안목적으로 그런 뜻을 전파가 되면은 국권 장병들은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북한 어선이 이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것이며 네. 그걸 눈을 부릅두고 지키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제 상황이 트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북한 목선의 네. 출항기는 <웃음> 한북갱성이 아니고 네. 문재인 항해라. 문재인틀렸요제제 <웃음> 진단이 틀렸습니까? 아 많은 것같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오늘 내 발표를 한다는데 예. 이걸 정확하게 대통령 이 내가 인식을 잘못 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한테 내가 예. 지침을 잘못 줬다. 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아, 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바다도 없는 그 경성에서 뭐 출항을 했다. 뭐아이 이 사람들 바이킹입니까? 배 들고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그도 지금 그, 얘기해. 예. 우리 성대표님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제가, 제가, 그 제가, 단도로, 제가, 좀, 단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단도 미사일은 어떻게 국, 국정원이 분석간다하더 결과 나왔습니까? <웃음> 아 <그런>, 그. 아직도 <웃음> 5월 4일, 5월 9일 날, 단거리 예. 미사일 발사한 것까지는 이제 예. 인정을 했는데, 예. 그게 예. 그 단도 미사일은 아직 분석 중이 있어요? 국방부가? <웃음> 아직도 분석 <아직도> 중이 <아직도> <웃음> <무섭행이 웃음> 있는 거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이 예. 이렇게 음. 미사일 하나를 그때그때 그때 단하루만에다 현재까지 그때그전에다 예, 했어. 예, 수백 예. 발쏘는 거야. 예. 이번에는 아직까지 아직 분석이까지 안 났어요. 예, 예. 아니 그다음에 지금 북한 이거 어선인지 공작선인 게 이것도 말이죠. 예. 아니 이 11일이 지난데도 아직도 정치가 예. 없어. 예. 웃기는 그, 나라야 웃기는 나라야.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내 예. 출항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를 거슬릴 수 없으니까. 예. 청와대는 예. 북한 비해를 거슬릴 수 없어서 예. 계속 축소한 거고요 예. 축소하고 은폐한 거고 틀림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저 대변인 아니 대변인 홍보 소속이 예. 어 국민 소통 소속이 정확한명칭이 예. 그랬잖아요 어~ 남북관계가 굉장히 갱식될 때문에 이거를 예. 사실대로 보도를 못했다 그렇게 예. 이야기했어요 그히 예. 어. 북한 농치보험에 아가 보니까, 예예. 이거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아. 했단 자인을 했단 말이야, 자인을. 6월 2 1일날 정식으로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는 북한 눈치 본다고 예. 남북 관계가 갱식시키지 않기 위해그런 예. 로... 거고. 예. 그 다음에, 청와대는 그러고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 아니었듯이. 예. 그러면, 군대는 청와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눈치 본다고 예. 계속 숨긴 거예요. 이거 꼬란 예. 얘기야 이거. 예. 그렇게 있... 사실대로 이번에 밝혀라 이거야. 네, 네. 그 저는 뭐 이거 요즘또 보면은 이거, 이거 적당히 하면요. 네. 두고 보십시오. 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위험해요. 이게 뭐, 북, 북한 북저 목선 한측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정권이 날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요. 국민들이 이거 완전히 너무 거짓말에 식상해가지고 네. 정권 전체를 못 믿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불신해요. 예. 그게 다 해버려서. 음. 자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예? 진보 보수 이거는 제, 저는 뭐별 좋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진보 예. 보수의 아이콘이라 웃기는 소리고 예. 진보의 아이콘이라니까 제가 남남 남 시키는 대로 안해. <웃음> 저는 절대 예.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예. 그렇게 기존 질서 자체를 그렇게 인정 안 한다니까 는제 예. 하는 식으로 해야 돼. 새로운 방식으로. 그게 예. 진보잖아요. 그게 근데 예.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파 포함 문제가 음. 아니라니까요. 음.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에요. 예. 네? 진실과 거짓의 문제라니까. 음. 그게 그러니까 거짓이 다 드러나 버려서 예. 열흘, 11일 동안 저 계속 뜯은 게거 거짓 뜯으면 뜯을수록 거짓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 정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예. 사기꾼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다니까요. 음. 이걸 극복하는 거는 정직하는 법 방법이 었죠 정직하게 다 밝히라 이게. 정직하게.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북방장관을 갖다가 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이게 하도 국자관계 이런 걸 방송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을 그 저기 국제 국방장관으로 앉혀놓는게 나을것 같아요 우, 어머니들은 딱 보더만은 야 북한이 막 장거리 어, 탄도미사일았네 대반에 그 이야기하시고 야, 이, 야 이게 간첩선이지 야 임마 이거 뭐 마약실것같지 그, 그, 네. 북한 목선이 지금 11일째 잖아요 제가 <웃음> 네. <웃음> 6월 17일인가 네. 그럴거예요 국방부 발표하고 네. 청와대 뭐 전부 다 발표는 6월 20일을 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20일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정경두 국방부장의 대국민사과도 전부 6월 20일을 했어요. 무려 예. 사건이 일어나고 네. 5일 후에 했단 음, 말이야. 음. 근데 이틀 후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도 전부 그제말 했잖아요. 예. 근데 6월 17일날 제가 예. 조옥선 대표가 하는, 문영하는 엄마 방송 있죠. 예. 그게 전화 인출기로 10분간에 10분간. 예. 근데 내가 이때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나, 아, 무뭐 그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 예. 세부적인 걸 모르고, 상식적으로 이제, 아, 이야기를 듣고, 어 아, 이상하다. 그래서 조국선 대표가 전화로 질문하는 거를 제가 모르는 거는, 예. 거꾸로 물어보고, 아, 그거를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예. 제가 그때 6월 17일에 인터뷰를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판단이 정확한 거. 이거는,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예, 예. 왜? 예. 문재인 대통령 인식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예.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인식이 그래도 9.19 남북군사 합의가, 합의가 됐고, 예. 그 합의에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예. 그 다음에 장면들의 정신부장이 완전히 해제돼버렸다조직이 예. 없애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뚫을 수가 없다. 이게 북한 우선이 이, 이거, 저, 맘내고 내려온 거다. 이거를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내가 그랬다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네. 아니, 죄송님, 간첩선 잡으셨잖아요. 간첩선 잡았을 때, 그경험을 미루, 그비춰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군에요. 예. 해군에 대해서 지금, 뭐 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시했잖아요 제대로 경계 못한 부분과 도착 이후에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공격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음. 두 가지 대응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 이거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6월 20일. 음. 제대로 경계 못한 부분. 자기가 본인의 경계를 못하도록, 다 저, 장병들, 정신 나사를 다 빼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해군에서 뭐, 뭐 하면은, 어, 뭐 장비가 어떻고 말이지, 계상 초기기가 더 필요하고, 감정이 더 필요하고, 그거는 해군이 그런 이야기를 나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난 해군은, 지금 해군에 한 얘기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합참을 통해서 다 이제, 그 공식적으로 참고가 되어 예. 있는 것 같아요. 음. 군령, 군령군의 합창 무장한테 있으니까 예. 합창에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해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해군의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해군의 함정이 부족하다. 해군 저뭐 최상초기기를 더 사달라. 예. 뭐 장비를 더 보강해달라. 이 이야기는 저는 해군이 절대 안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수십 년 전에도 해군은 그보다 더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예. 그 열악한 함정을 가지고 예. 어? 부족한 초기기를 다찍히는 했어요. 예. 네? 제가, 저, 무장 간첩선을, 남해도 침투한 무장 간첩선을 객침한 게, 지금, 지금, 저, 목선이요, 한 10m 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객침시킨 무장 간첩선은요, 2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상키보다 조금 크다는 거에요 그게 반잔수증인데 예. 그거는, 그, 그 당시, 지, 그다, 지금 목선 들어올 때보다 해상 상태가 훨씬 심했고요. 예. 백파가 이어가지고 예, 백파, 예. 예. 저, 그, 나중에 객침시키고 나는데, 부염을, 인양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예. 그 39년 전에, 그한 2m 되는 데는 간접선을, 그것도 초고속으로 도망가는 간접선을 예. 접촉해가지고, 레이더로 예? 포사격 예? 거의 초, 일개의 소위, 일개의 기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뭐 정신 정신분에 굉장히 잘돼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오늘 간첩 들어올다, 들어올 수 있다. 예. 오늘 일진 있다. 이런 그런 한것대비태를 유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완전 군에 나사 빠진 거는 음. 대통령 없이야 야, 거 지킬 필요가 없다 한 거야. 음. 아니 그러니까 평화가다왔다 예. 주적도 없다. 왜 북한이 주적이나 친부한적도없다심략한적도 적도 없다. 대통령이 그걸 떠드니까 그걸 가서 그 북한에 대해서 정찰을 감시할 필요도 없다. 예. 그리고 남북 군사별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현역 장병이라도 예. 탱자탱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직접 그 대국민 사과발표를 해야 돼요. 예, 예. 사과 발표하고 두 번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이것에 대해서 예, 예. 국민들 오혹이 우리가 발표해도 예, 예. 가시지 않을 테니, 예. 국정조사를 예. 하, 하는, 하면 응하겠다. 예. 이두 마디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요. 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하고 했을 때는, 그 무슨 헝가리의 상호, 뭐, 배에 침몰된 그 그거 가지고 한 아, 일주일 내도록 그냥 언론에 도배를 했는데, 오늘은 뭐가 또, 아, 뭐, 저기, 뭐가 또 나오냐면, 저, 저, 뭐, 뭐 사우디에 무슨 왕자가 왔다고, 해가서 경제 협력을 하니 만약에 다쫄그 그래. 지금 대통령의 정신 예. 솔직 히 대통령을 맹시 그 국가 원수인데 예. 저도 존중하고 싶은지만은 예. 제 아버의 정신이 저좀저 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 북유럽 순방 갔다 와가지고 이게 바로 터지버렸잖아요 예예 예. 그다음에 그 순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그 헝가리 예. 우리 그 유람선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뭐 순방 가기 전에 쓰여잖아요 예, 그 순방 갔다 와서도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어. 예. 거기에 지금 헝가리에 50몇 명이 가 있잖아요. 해남구조도 해경 뭐그 다음 9.119 그 다음에 심지어 검찰까지 두비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는데 그게 상황이 안 끝났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여기다 이, 이 사건 또 터졌어. 예. 북한 목선. 예. 근데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어요. 희생충이라는 영화 보러 가 있었다고. 영화도 보고, 휴가도 보고, 그게 하고 뭐. 휴가도 보고 말이죠. 예. 영화도 보고, 나는 굉장히 인식과 처신에 예. 국민들 상하가 굉장히 동떨어지있다니까요 예. 그런 대통령의 처신과 인식을 보고, 예. 또 거짓말을 해. 예. 예? 예. 제일 대표적인 북한 비핵화 1년 내에 하겠다고 한게 거짓말이 이던게다 틀어놨잖아요. 예. 국민들 그렇게 안보 불안해 이렇게 가동시키 놨고, 예. 처신은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렇게 대통령의 걸 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낍니까? 네. 자부심을 느낄 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느끼나 이거야. 음. 대통령, 그 정도 센스가 없습니까? 그 정도 센스들 가지고 그 최고 리더십을 발휘가 됩니까? 나는 굉장히 웃음. 내가 가면 조국순 대표 얘기했는데, 네. 그분 딱 질문하고 내, 느끼면서 차라리 조옥선 대표가 국방부 장관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생각이 <웃음> 조옥선 대표님, 국방부 장관 하면 전쟁이라가 네? <웃음> 딱, 딱뚫어봐 일단 정직하니까. 네. 정직하니까. 네. 정직하고, 그 다음 상인식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정확해. <웃음> 그래서 더 정확하고, 야, 일단 죽이고 바로 국민들, <웃음> 국민들 생각하는 게, 그, 그, 지금 현재 국방부 네. 장관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니까. 네. 그래서 아, 주옥선 대표, 음. 당신 국방부 장관 하신, 이 말은 올라갔다 <웃음> 제가 참았습니다. 저, <웃음> 주, 주 대표님이 그국방장 하시면 은 하여튼 다 죽어요. 종목 주사파, 우에 북한 애들. <웃음> 아, 이거. 저, 그, 그, 아니, 근데 그, 그, 저기, 음, 그때 백파, 백파가 이제 하, 백파라는 게 하얀 파도 아닙니까? 예. 네. 그렇지. 그 파도가 뒤집히지. 뒤집히면서 팍 부딪히면서 그런건더안 보일 건데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동해안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 그, 런 그런, 좋은데도. 백파일 이 정도면요. 파도가 한 3, 3편째 됩니다. 그게 안 보여. 그속이 들어가면 안 보여. 그다음 이게, 거. 저, 백파 자체가 레이다 전파에 쏘기 때문에. 그지, 예. 잡음이 생겨요. 예. 노이즈가 생겨요. 기 그, 예. 레이다 스코프, 스코프가요. 예. 그 허예요. 네. 잡음 때문에. 네, 예, 맞아요. 요만한 쪼, 어선 진짜 발견하기 힘든다니까. 그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네요. 이번에 이거 동의, 이거는요. 정심화 바짝 차로 이거 <웃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해는요, 예. 제가 동해도 가서 동초남해 다 작전해 봤는데, 예. 동해는 그 이동 선박이 그 많지 않아요. 어, 없어요. 특히 어선이 그렇 많지 않아요. 예. 그게 어선 한쪽으로 지나면 굉장히 특이하다니까요. 그죠. 남해하고 틀려. 예. 남해하고 서해는 굉장히 어선들이 많이 지나다니요. 그죠. 예. 그게 저게 무슨 선박이냐. 굉장히 신기한 고도사 본다고. 예. 그니까또 특히 중국 어선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동서해는 예. 아, 저 남해나 서해는. 그죠. 서해쪽에. 동해는 죽고 오간게 없어요. 어. 바다가 깨끗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선한적 지나기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예. 그걸 왜 발견을 못 한다? 그리고, 물에 지금, 57시간까지, 우리 남쪽에 있다니까. 그니까, 어, 6월 9일, 어, 21시에, NLL을 예. 넘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6월 9일 21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그러니까, 요, 6월 15일, 새벽 6시 20분 예. 동양 입항 자력으로 들어갈 때까지 <웃음> 뭐했냐 이거야. 예. 그게 한5 7시간 되는 모양인데 예. 해군이 완전히 뚫, 바닥을 뚫, 뚫려, 뚫려 버렸어요. 야그스트레스이거 이거는 예. 이거 이제 거짓말 인걸창을 떠나서 이렇게 굉장히 문제 있는 사실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음. 대통령 아무리 나사를 빼도 현역 장병들을 지켜야죠 나라 아, 국민들 누구를 의지하고 그냥, 지금 이 생각을 합니까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는 이뭐저 한국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상선에서 항해사로 4년을 근무했는데 배를 타고 저는 동서남해 다 다녔습니다. 러시아도 가고 하는데 이동해쪽 가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왜냐면 배가 없거든요. 깨끗해. 깨끗해요. 근데 남해 서해는 완전 뭐 그냥 오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 해군은 정찰기에서 보고 이거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고 저는 그래 보는 게이저 선박이 내려오려고 하면 은이 모선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저도 신, 그런 생각이 신경도 들어요. 신량도 없이 그 어떻게 그 애들이 빳빳한 양복 같은 거 입고 어 그렇게 그 주름까지 잡아서 주름 그러니까 각줄 그 저기 뭡니까 이 주름 이저 잡아가지고 그런 거 입고 온다는 거는 모선서 내려가 지금 예잠깐 예. 잠깐, 잠깐 탔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그 이제 언론들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예, 예.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직선 거리로요. 함흥 그그초항기에서부터뭐저 예. 함흥 그저 갱성 예. 거기서 직선 거리로 삼측딱 가지 아 500km래요. 예. 근데 이 우선이 갱성에서 동해로 쭉해 가지고 울릉도 동방을 자 동북방을 거쳐 가지고 예. 에넘어 예. 예. 예. 가지고요. 외로 돌아간 거죠. 예. 그래 삼측을 동북방 55km에서 삼측항으로쭉 음. 쭉 들어온 거예요. 그걸 표도 하고 일부 예. 어저 기관 고장 나 가지고 표류도 했대요. 예. 그지고 14일날 그그 그 삼측항 입구 이, 그 외곽 그러니까 동방 이 예. 내지 3마을까지 돌아 대기를 해가지고 예.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예. 예. 일주일 시간에 맞춰가지고 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력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제 그 전부터 뭐일로를 했다 뭐 전부 거짓말 많은데 문제는 이선박이요그 예. <웃음> 정도 그니까 800kg 정도 된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기름이 최소한 7 1 0 리터가 필요1 0 0 리터 그천 리터면요 이 배가 1.8톤 이거든요 배 반이야 반 예. 반을 기름으로 싣고 있어야 돼 예. 근데 그배 보니까 기름을 거의 실은 흔적이 음. 없어 예. 뭐 조그마한 녹색 유릇 유루... 뭐 이렇게 아니 면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그러게 물... 그러니까 어구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오징어잡이 어서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오징어잡은 몸물이 뭐 얼마나 튑니까 예. 전체가 지저분한데 몸물 예. 깨끗해 비교적 예. 예. 어떻게 그대? 그래? 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뭐냐, 도대체 정체가. 예. 예. 저는요, 두가지로 봐요. 절대 어선은 아니다. 예. 공작선이다, 공작선. 공작선, 공작선. 그리고 공작선이 왜 왔느냐? 예. 그죠? 공작선이 이게 자력으로, 한부, 한부, 거기에서 여기까지 자력으로 왔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하여튼 두 가지 가능한데, 자력으로 뭐 어떻게 <웃음> 왔다 하는데, 이게, 이게 저 도저히 기름하고 요안 안 맞고 예. 그 다음에 표류해가 내려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선에다 싣고 와가지고 예. 우리 근에다 그, 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예. 근데 어떤 식으로라게 공적선이 가능성이 높다 이거. 근데 공적선이 왜 왔느냐 예. 우리 경계태세를 일단 예. 확인하러 온 거야. 예. 그러면왜확인하 경계태세를 다음에 더, 더 인자 침투를 해야 되니까 예. 고그 밑에 참쪽 바로 밑에 울진 저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죠, 그, 예. 거기에 공작권 몇 명이 들어가지고요. <웃음> 장난칠 수도 있고 예. 일단 보는 거야. 또 서해 쪽으로 다한올 거예요. 예. 그 남해까지다 들어온다고. 예. 동서남면이 아마 휘집을 거야. 예. 일단 경계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 오늘 뭐 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요. 예. 마약 마약. 예. 마약. 지난번 그, 우리 방송에도 마약 얘기했고 예, 예. 북한의 마약이요. 우리는. 소... 수요는 많아, 아무튼. 예, 수요. 예. 최고 마약이니까. 예, 예. 최고급 지난번에 해야죠. 방송 오해 걸치 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이 마약이 이제 지난번에 난파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한게막 계속 폭로가 됐잖아요. 예, 예. 그 마약을, 이 마약은 무겁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 어느 저 SNS 보니까 미국은 저 마약들이요. 해상으로 들어와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예. 부위에 달아가지고, 저, 제 이게. 바다에 빠, 뜨트려요이 예. 바다에 띄어버린데요 예, 예, 예. 그러면 네. 집에서 달아나면은. 예. 거기에 이제, 저 저, 저, 저, 마약, 그, 밀수하는 놈이. 예. 알아가서, 알아가서, 그, 유치, 추지 가능하니까. 그, 가서 건져가지고, 예. 같이 간대요.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싣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예. 자기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흔적이 없으니까. 예. 삼척간에 들어와가지고, 기술 한, 그, 흉내를 낸거 아니냐, 예, 예. 이야기까지 추정해 예, 볼수 있는데, 예. 분명한 것은 어선은 아니다. 음. 어선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뭐, 저, 아, 오늘 내일, 음. 중합정부에서 음.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네, 이, 그 거는 이거는 이제 어선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저희는 해양각을 나오니까 기본 상선을 한다더라도, 왜냐면 어선의 어망들, 뭐, 어선 형태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배가 오고 가고 하면 저게 오는 배지 가는 배지서 있는 배지 왜냐면 어선을 알아야 해요. 어선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네. 다 배우는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오징어잡이 배들은요, 백열등을 엄청나게 다주름주릉 달고 다닙니다. 아, 그렇죠. 그, 왜냐면은, 이, 밤에 작업을 하면, 백열등을 켜면은, 오징어들이 물 밑에서 쫙 올라와요, 몰려요. 그래서 일부러 백열등을. 지, 치고, 소위 지버등이라고 그랬지. 그래, 그 지버등. 그리고 그 백, 그 지버등을 켜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발전기가 있어야 기 때문에, 오징어 배는 커요. 엄청 큽니다. 이게 이, 요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동네 다니는 소용, 오타포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하고 저, 뭐, 700km를 항해가 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이, 지금, 크루시오 난류가 이, 한4호터 정도 흐르는데, 이게,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서해로 올라가고, 한쪽은 남해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일부 한 바퀴 포항 앞바다 돌아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동해 한, 그, 음, 동한 한류라고 하죠. 동해 한류가, 저기, 타고 내려오면서, 이 삼착항, 이 동네 울삼삼여 이쪽에서 이 맞부딪히면 서소용돌이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와루가 생겨요 와루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네 항해하기는 항해할 때 보면 이 조류가 잘안 맞으면은 배가 속도가 그 이렇게 주,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보트 그큰 배들도 속도가 팍 죽어버리는데 이런 소형 보트 가지고는 그 이런 그 거대한 조류를 뚫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 동해안은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섞이고 막, 막 조화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동해안이 이, 저기 잠수함의 천국이,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못 잡아내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참 답답한 게 해양대학 출신들이 한두리고 어선 출신들이 한두리고 수산대, 수산고등학교 뭐, 해양고등학교, 해군들, 해경 출신들 한두 명입니까? <웃음> 그래, 이거를, 이거를, <웃음> 우리나라. 이거를 우리나라 또, 어민들 많잖아요. 어민들, 그러니까, <웃음> 우리나라. <웃음> 그니까, 그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저께 왜, 저, 뭐, 낙엽 원내 종모하고, 저, 예. 그, 현재 봐서 조사했잖아요. 예. 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예. 제 한의 선배인데요. 예. 또 의원도 보이시고, 또 김성찬은 원늘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예. 또 그, 쭉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예. 제가 <웃음> 참 저, 저, 저, 제가 존경하는 예. 선배십인데 아니 그거 가서 근데 어민들이 그냥 정말하게다 얘기하는 거야. 처음 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언론은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예. 지금 국방부랑 합치하면 그 다음 청와대가막 계속 입장이 곤란한하막 계속 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서 자유한국에 가는데 일한대 사령부 방문을 해서 예. 그 일한대다가 또 음. 우선 목숨을 갖다 놨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맹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예, 예. 야당이지만 어, 그다 국민 대표 여야가 있습니까? 예. 유유당 유, 국회의원도 국민이 찍어 줬고 예, 예. 야당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갔으면은 예. 그 북한에서 침투한 그 목숨이라도 저보기해 예. 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예 처리금지. 예. 사 네. 상부지시라니까요, 상부지시. 에이. 야, 나 깜짝. 아마 대한민국 군대가 생긴 이래로요, 예. 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부려박물 갔는데 문전 박대 당한 거는요, 처음일게요, 예. 처음.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예외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큰 사건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청와대가요, 제가 보기에는 간이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이건 아주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번 그 발표할 때정확하게시되고 예. 그리고 그 타고 내려온 업분지 공장원이 제가 공 저는 공장원으로 보는데요. 예. 아니 15일날 왔는데 예. 16일날 있잖아요. 올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저그저두 그 명이 저 돌아갈 의사였다고 이제 확인하니까 통일부에서요. 예. 남북공동연락사무실 있잖아요. 예. 통해서 북한에 안 해줬어. 예. 그럼 그래 북한에서 보내달라고 음, 했겠죠. 음. 18일에 바로 보내버렸다니까. 예. 단 하루 딱 교사하고 말이야. 예. 그리고 나머지 두명또 기한하겠다. 우리 예. 우리 기소 하겠다니까 나 있고. 예.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음. 그렇게 다 말했다.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그그 기한을 그, 그, 그 시키든지 예. 해야 될까 닙니까 음. 바로 다음날 결정해버렸다니까? 통일부에서. 예, 예.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처리 과정을 보면요. 예. 뭔가 쫓기듯이. 예. 그, 감추기 위해서요. 예. 너무 정말하게 예. 보여. 예. 불안해하는 게 청와대의 태도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이번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만 말씀하지만,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직접 사가야 돼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구속 조치로 국정조사를 받겠다. 예예. 이 말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국정조사 전에, 지금, 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있죠? 예. 정의용. 예. 그, 예. 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예. 그 다음에 합참부장. 예. 세 사람은 바로 경직시켜야 돼요. 이거. 해임 해매, 해밍은? 해밍시켜야 네. 됩니다. 예. 왜냐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고 뭐, 뭐 밑에, 예. 그 뭐, 지금, 제가 추정할 때는 경계적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예, 예.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 하나 안 받고 끝내버리잖아요. 일부일부 예, 예. 3주 만에 예, 예. <웃음> 일반적으로. 예. 한마디로 금방지 지은 거죠. 예.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는않고 예. 기자들한테 질문 하나 안 받고 말이죠. 예, 예.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다 가버린다. 예. 그리고 자기 책임 이야기를 일지않하고 예. 전부 밑에 책임을 전가하듯이 얘기했어요. 예. 아주 비굴한 놈이야 예예. 국방부장은요 관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배를 대게 달고 공무참모총장도 하고 합참 의장도 하고 국방부장할때까지 됐는지 저도 군 출신이지만은 예. 제가 하여튼 그 수치심을 느낀다니까요 음. 아주 비겁한 놈이야 당장 국방부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예. 예? 어떻게 군인 출신의 국방부장관이 예. 그런 처신을 하느냐 이거야 음.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전부 밑에 책임을 정가할 그런 요령을 하느냐 이거야. 예. 제가 보면 이거 조사뿐해요. 해군 그때 당시에 갱비했던 해군 1선 갱비함 함장 예. 또 레이더 사이트 그 육군 28사단 인가요 거기 쪽에 예. 기지장뭐 이런 예. 사람들 밑에 그장 갱계 1선 부대장 예. 책임 묻는 선이 끝날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만을 그렇게 하고 합참 부장 국방부 장관 정의원 국가부실장, 대통령이 차가 없으면요, 제가, 저, 그건 아니겠어요, 제가. 예. 예. 예. 그, 이게. 제가 그, 국민을 예.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은, 예. 군의 평생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으로서, 예. 어? 해군 제독 출신으로서 저는 욕만 예. 안 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밑에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예. 진짜 국방부 장관을 합참하자고, 그 다음에, 음. 저, 저, 어? 책임지지 않는다면요. 예. 저는 진짜 그 용납을 할수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미국의 코스트 가드 함정까지 와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 이 라인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석유가 넘어가는 게 해상에서 불법 반정하는거 감시하고 저 한, 한국에는 지금 저기 미국의 해상 초계기까지 미군 해상 초계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럼 해군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아, 그리고, 예. 그, 그, 다른 이야기인데, 예. 어제, 보도, 뭐, 어디, 보도에, 예.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했더군요. 예. 남제나에, 예. 한국 해군 함정을 파괴 해달라. 그런데 예, 예. 우리가 거절했대요 그절한 이유는, 예. 북한에, 예. 북한에 대한 그 우리가 대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기사, 근데, 기사 보도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 그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요. 예.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북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못한다? 북한 대비할 필요가 없다 고 그랬잖아. 대통령. 예, 예. 그래서 남북 군사합의를 한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전방에 완충수역을다 설정했잖아. 그죠. 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충수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정찰 훈련까지 못하게 해놨잖아. 그죠. 북한은 뭘 대비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또잘 지킨다면서요. 그래. 어.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예. 미국, 미국이 미국 남진아에 예. 한국 해군 함정을 파견을 요청을 하니까 예. 그 핑계를 북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거 답해내야 돼요. 대통령이 예. 이것도. 아니 그래놓고 또뭐랬 그래놓고 미국 요구를 지금 북한 대비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남진아에 당장 해군 함정을 파견해야죠. 그죠 그럼 뭐 하겠냐 이게야.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제. 예. 예. 지금 저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그거 저 석유 예. 수송로를 예. 미국이 저 지켜준데 우리 앞으로 못하겠다. 예. 각 나라 알아서 해라. 예. 그러니까 그 지칭한 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해야 한국. 예예. 제일 그쪽 수송 의존도 그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거는요 예. 호르무즈 해협에운유수송 작전 지금 이제 소위 슬락보호 예. 그야말로 슬락 해상교통로보호작전에 들어가야 돼. 정말이에요. 우리 대항해군 계속 우리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제가 논리 개발한 게 예. 슬락 보호를 위해서 이런 해군이 필요하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나갈 상황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슬록 세상에 슬락 시레인즈 오브 커뮤니케이션 그 예. 해상교통로 상에 예, 예. 남사고군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당연히 거기 가야지. 배, 북한에 보내야 돼요? 지금 한국의 한국 군이. 어... 지금 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 거기는 핑계를 북한 대비를 위해서 전력이 포장해서 못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 아니에요. 그 언론에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요청을 그건... 안 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뭐 옛날부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몇년 전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야, 남진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그때, 항행의 자유작전그 앞전부터, 야, 같이 가자고 계속 그랬는데, 뭐,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왜또 거짓말해. 그러니까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29일인가요? 우리나라 오시잖아요? 예. 예. 며칠 안 남았네. 예. 어디, 어디서 이번에 하죠? 그 G20 정상회의. 뭐, 뭐 오사카인가 뭐 오사카? 한데, 예. 뭐, 한일, 그, 인제 국, <웃음> 대통령이 가는데, 그, 주최국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정상회담, 아예 물건 나갔더군요. 아예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했더군요. 예. 한마디로 외교가 비참하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왕따를 다, 다 가지고, 음. 그, 저, 우방국들한테도 취급을 못 받고, 예. 문인은 북한하고 중국한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 이번에 북중 뭐 회담할 때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네. 문재인, 저, 정부의 외교는요, 왕대, 네. 왕따 왕따. 네. 왕따 진짜 창피스러워서, 네. 진짜 못 봐주겠어요. 그,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정신 <웃음> 바짝 차려야 되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68년 11월 달에 울진 삼총 무장공비가 110명이 침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지금, 삼척 아닙니면 삼척. 그러면 무장공무 내려오겠네, 조만간에. <웃음> 그, 저, 저, 저기, 저, 강원도 주민 여러분, 잘 살아남으십시오. 무장공무 조만간에 내려오겠 <웃음> 역사가 있거든, 68년도 11월 달에. 1 아니, 근데, 지금 저, 저, 삼척, 삼척 어민들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예, 예. 저, 저, 자유한국당. 예. 근데 불안해서 <웃음> 못 살겠다, 고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진짜 공개원이 거기다 무장해 와서 무료 누가 보이냐? 다,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죠. 아니, 삼쪽 어. 음절들 이구동선을 그 이야기 했어요, 이미. 그러면, 이미 그쪽 지역 주민들은 예. 굉장히 예. 불안해서 예. 지금 정부의 특단에 그걸, 그걸 대처를 강구하지 않으면요. 예. 안 됩니다, 그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예.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왜 남중국회, 어? 동맹국이 필요하다는데 왜 함정 파견을 예. 거부했느냐 예. 그 다음에 화 웨이 이번 사태에 예. 5g 그거 참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쓰지마라고 했죠 왜 예. 지, 미국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명확하지 않느냐 예. 얘기 분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야말로 색감들이 보이고 은행 한것 하나 정도요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 중국 지금 저 상하이 어디 저 홍콩 은행 예. 1비권 은행 하나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예. 예. 예? 구위권 예. 구위권은 구위 구의, 구권인가요와 예, 예. 천조대도고 천조 <웃음> 천조인가요? <웃음> 천조국이네요. 천조를 날려버렸어요. <웃음> 예. 그 날아가면요, 예. 그 은행 하나 국한대로 그 은행이 또 그래그래 그래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은행 시중은행이 날아간다 이게 예. 제재를 책간들이 보게 받으면 이게 한국은행 타이틀 돼, 돼 있잖아요. 그죠? 완전 한국 금융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 그 금융이 또 산업계로 게돼 있잖아요. 이게 예. 예.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 문제는 정부가요. 막장을 지금 가고 있다니까 네. 막장을.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그때 그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 그여뭐 어쨌든 그래고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옛날에 6.25 때는 백두산 함그 레이더도 없을 때그 눈으로 보고 그냥 격침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아 제가 예 아니 아니 옛날에 그백 아니 백두산 함예 그러니까 대한해협 전 그죠 예. 기준 사표가 있어요. 예, 예 제가 자문위원 자 자문위원인데 예. 그게 저 특집 방송을 하고 그 음. 우리나라 6.25 전쟁의 첫성전을 백두산함이 그죠? 북한 무장 그 선박 600명을 싣고 6문에부산항고우에 예. 들어온 거를 개집 시켰어요.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그때는 레이더도 없었을 건데. 레이더 없어요. 네, 그저 생존자분 눈으로 그, 그 예. 소위 갱시가 보고 발견해 가지고 예, 예, 예. 어,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서 확인해 보니까 예. 어 이게 포가 달려 있고 말이야 예. 순박에 예. 무장한 놈들 한 수백 명이 백 갑을 빠글빠글 하아라 그래가지고 이걸 교진 버리진 거예요. 그래 그게 대한 해 해전이에요. 그때 그 <웃음> 생존자 이진삼 장모님이신가 하여튼 이제 계급은 모르죠. 최영섭 대령이 <웃음> 그 단계 에임 소인데 예. 그분이 그 갑판사 한개몇가 실제 전통을 가지고 예. 예. 지금 아. 두세, 두세 고향시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거기 고승국 TV가 6.25 어, 전쟁 69주년 음, 예. 특별 인터뷰 한게한 시간이 나왔어요 유튜브 고승국 TV 보면 와서 저희가 거의 두 시간 반을 인터뷰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아, 네. 박근혜 저 대통령 누도와 제가 사실은 철회해버렸잖아요. 그, 예. 예, 예. 그거 잘했다고 그 최영섭 대령이 저한테 격리 전화해줬어요. 예, 직접 전화 아, 그분, 그분이. <웃음> 최영섭 재능이십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하여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시간 반. 굉장히 종영스럽고, 정도... 네. 참. 가, 그런 분 강의를 하시는데, 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이 목소리가, 그, 쩌렁쩌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번에, 그런... 저, 대한민국 수호예백장성단에서, 네. 6.569주년, 어, 네. 국민 걸기대회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네. 했는데, 거기 또 나오셔가지고, 네. 저, 지원하셨어요. 최영섭 재능이. 네. 예. 항상 그, 저희가 그 인터뷰 하는고 편집하는 대로 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예, 예. 예. 아니, 하여튼 우리나라 해군이 국민 여러 그렇게 뭐 만만한 해군이 아닙니다. 저, 옛날에 뭐 6.25 때는 뭐, 레이더도 없는데 그 600명이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격심을 시켰을 정도로 뭐 그렇고, 우리 또 80년대에는 우리 저, 제동님께서 또 북한 반잠수장도 침투시켰고, 반잠수장, 말이 반잠수장이 배에서 보면안 보입니다. 예.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해군은 아 사실은 저건 제가 봤을 때 아니 말, 지금 해군 욕할 게 아니죠 아, 보세요 예, 예. 해, 해, 해, 해군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 관계에서 예, 예. 근데 나사를 위해서 빼버린대요 뭐. 아, <웃음> 예. 아무튼 <웃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참 아, 안타깝습니다 예, 저, 예, 빨리 이, 이런 상황이 좀뭐 살아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 왜, 제동님을 빨리 국회로 좀 보내십시오. 아, 이거 는 그렇게 국회로 보내야 아, 좀 수월하게 살지. 전문가로 보내야지. 이게 뭐 이상한 사건들만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저 미국에서요. 이 센트럼, 이 실버라고, 이, 이 우리 독자분께서 약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제동님 전해드리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음, 이충근 박사님도 그, 그렇 이충근 박사님, 김필재 기자님, 뭐 이동욱 기자님, 어, 또 지만은 박사님, 그것도 저, 제 것도 이렇게. 또, 저희 팀원, 그, 아, 해가고 관심 이렇게 <웃음>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런 거 먹고 열심히 힘내가지고, 어, 저, 하여튼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건다 전달해드렸고, 이제 이동욱 기자님하고, 아, 또, 이호 목사님도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동욱 기자님하고 몇분 빼고는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뭐, 국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대한민국 잘 흘러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재송님이 다, 다 때려잡고 <웃음> 다 받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삼차 <웃음> 계산은 우리 재송님을 갖다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좀 모셔 가십시오. <웃음> 그러면 그러면 뭐딱 되는가 아니면 뭐, 뭐 어렵게 뭐 하십니까. <웃음> 어, 지역구 의원으로 모셔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